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에 처음에 딱한 번만 나오는 게 보고서 머리글입니다 그리고 보고서 바닥글도 보고서에서 딱한 번만 나옵니다. 그리고 페이지 머리글은 보고서 머리글과 다르게 페이지마다 상단에 나오게 됩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보기를 클릭해 주시면 보고서 머리글이 있고 페이지 머리글이 있습니다. 이제 밑으로 쭉 내려가면 1페이지로 끝나기 때문에 페이지 머리 그인업소명부터 비고까지가 반복적으로 나오질 않죠 그래서 보기에서 디자인 보기 본문의 내용을 조금 키워 주겠습니다 본문의 내용의 여백이 커지면 2페이지로 넘어가겠죠 보기에서 인쇄 미리 보기를 하겠습니다 그러면 여기 업소명부터 비고까지가 페이지 머리글이었죠. 이 페이지로 가보면 페이지 머리글이 반복해서 나오는 걸볼수 있습니다. 보고서 머리글은 보고서 전체에 통틀어서 딱한 번만 상단에 나오기 때문에 두 번째 페이지부터는 나올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래에 보시면 3페이지까지 있네요. 3페이지에 보시면 아래쪽에 총합계 라고 나오는데 총합계는 보고서 바닥 글 이었죠 보고서 바닥 글은 보고서에서 딱한 번만 나올 수 있기 때문에 마지막 페이지에 한 번만 나옵니다 그래서 둘째 페이지 나 첫째 페이지 하단에는 총합계가 나오지를 않죠 보고서 머리글은 처음에 첫 페이지에 한번 나오고 보고서 받아 그린 총합계는 마지막 페이지에만 한 번만 나옵니다. 근데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한 페이지만 쓰기 때문에 이두 가지 내용이 한 페이지에 같이 나오는 거죠. 그 다음 페이지 머리글은 페이지마다 반복적으로 나오는 내용입니다. 저희들이 확인을 했었죠. 인쇄 미리 보기에서 첫 페이지에 없어명 비고가 나왔고 2페이지에서도 없어명 비고 3페이지에서도 없어명 비고가 나오는 걸 확인을 했습니다. 사무자동화 시험에서는 한 페이지만 출력하기 때문에 페이지 머리글의 의미가 크게 의미가 없죠. 그 다음 업소명 머리글이 있습니다. 업소명 머리글은 이제 그룹인데 그룹에 한 번만 위에 나오는 내용입니다.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들이 인쇄 미리보기에서 강남촌에서 반복적으로 나오는데 이 강남촌이 똑같은 내용인데 계속 중복해서 나오죠. 이 내용이 중복해서 안 나오고 한 번만 나오게 하고 싶을 때 업소명 머리끌에 씁니다. 업소명을 업소명 머리글에 두면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강남촌에서 강남촌 그룹에 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여백을 줄여서 한번 보겠습니다. 본문의 여백을 줄이고 인쇄 미리 보기를 하면 강남촌이 한 번만 나오고 멋사랑이 한 번만 한사랑이 한 번만 한우네가한 번만 나오게 됩니다. 문제지를 보시면 업소명 옆에 제품명이 같은 줄에 적혀 있습니다. 그래서 그룹별로 구분하면 강남촌 옆에 바지가 오지 않기 때문에 반드시 디자인 포기에서 업소명 머리글에 두시면 안되고 본문으로 옮겨주셔야 됩니다. 그래야 같은 줄에 표시가 됩니다. 그리고 여백은 필요가 없기 때문에 완전히 붙이시면 되겠죠. 이제 인쇄 미리 보기를 했을 때 강남촌 아래에 강남촌이 떠나오는데 문제지를 보시면 업소명 밑에 빼기라는 기호가 없습니다. 옆에는 제품명 아래에 빼기가 있죠. 이 말은 제품명 밑에 또 다른 제품명이 와야 된다는 소리고 여기서 업소명은 강남촌이면 강남촌 밑에 강남촌이 오면 안된다는 소리입니다. 그래서 강남촌을 중복 내용 숨기기를 반드시 해주셔야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디자인 보기 속성 시트에서 형식의 맨 아래쪽에서 일곱번째 보시면 중복내용 숨기기가 있습니다. 예로 해주시고 이제 인쇄 미리보기를 해주시면 강남촌이 한 번만 나오고 아래쪽에는 나오지 않습니다. 이제 합계를 보시면 되겠죠. 합계는 그룹의 바닥글이죠. 그룹의 바닥글은 그룹이 끝날 때마다 아래에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강남촌 아래에 나오고 뭐 한우촌 아래에 나오고 그룹이 끝날 때마다 매 그룹의 아래에 나오게 됩니다. 마우스 오른쪽 인쇄 미리 보기 보면 강남촌 아래, 멋사랑 아래, 한사랑 아래에 매번 나오죠. 이게 그룹의 바닥글입니다. 그러면 이제 저희들이 내용을 완전히 이해할 수 있겠죠. 보고서 머리글과 보고서 바닥글은 보고서 전체를 통틀어서 한 번만 나오고 페이지 머리글은매 페이지 상단에 나오는 내용이고 업소명 머리글은 쓰지는 않지만 그룹의 상단에 매번 나오는 내용이고 업소명 바닥글은 그룹의 아래쪽에 매번 나오는 내용입니다. 그 다음 본문은 전체를 기록해주는 것이죠. 문제에서 그룹명 아래에 빼기가 없으면 반드시 중복 내용 숨기기를 해주시면 되고 문제에서 그룹명이 합계 옆에 오게 되는 경우에는 그룹명을 그룹의 바닥글에 붙여주시면 되겠습니다.